다음 중 불룩미수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어 자 그러면 어, 볼게요 1번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자 위험성 동그라미 위험성이 있을 때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 수의 동그라미 그죠? 임의적 감 면이죠 그죠? 예 임의적 감면 깨끗하게 하고 요걸 좀 기억해놔야 돼 문구를 그죠? 그리고 수를 좀 기억하시고 그죠? 예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면은 불능 미수 위험성이 없다면은 불능 범 그죠? 불능 범은 처벌하지 않죠 그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다 처리하시면 되고 자 2번 볼게요. 대법원은 불능 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일관하여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져야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 어쨌든 답은 2번은 2번은 확실히 맞아 그러니까 얘 지금 출제한 의도가 지금 뭐였냐면은 어뭐 불능 불, 어, 판례 원문에는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 써 이렇게 나간다고 근데 그 단어를 갖다가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 써요 단어를 집어넣어갖고 어 지금 틀린 문장으로 해서 정답 처리 시키려고 하는 건나 알아 알겠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은 이렇게 내면 안되지 문제를 출제한다고 러면 요런 거를 바꿔줘야지 피고인이라는 글자하고 일반인이라는 글자 요거를 갖다가 서로 바꿔치기 해갖고 출제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왜 그러냐면은 불능 미수하고 불능범의 판단 기준을 갖다가 삼을 때 지금 요 문장을 지금 요 문장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불능 미수 하면은 어뭐 팔레 어쨌든 팔레 원문에는 그게 불능범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틀린 거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이거는 내가 보기로는 어쨌든 뭐, 뭐 의도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남들에게 욕먹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쨌든 이이 이 문장을 통해서 불능범이냐 불능 미수냐 그걸 따지는 따, 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이걸 넣는다 해 갖고 이 문장을 이 이걸, 이걸 정답 처리시킨다. 내가 보기로는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어쨌든 뭐 판례 원문을 기준으로 해 갖고 뭐 출제한 것 같은데 그리고또 뒤에 보니까 뭐 일관하여 이런말 넣어 갖고 좀 어, 나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어. 근데 어쨌든 이게 77년에 나온 판례거든요, 이게요. 77도에 4049. 77년에 나온 건데, 뭐, 지금까지 뭐 변함없이 계속 쓰고 있으니까, 뭐 일관한다는 말도 어찌 보면 맞을,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내가 얘기한, 얘기한 대로 하, 하는 게 안전해. 이렇게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누가 이의제기 하거나 이러면은, 이거, 뭐 문제 생겨, 이거.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지. 뭐 출제를 처음 해볼 수도 있지, 뭐. 그래, 뭐, 모르겠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출제, 의뢰 들어올 때 이렇게 안 했어. 자, 3번 볼게요. 자, 3번. 자, 펜, 복, 바꾸고. 갑이 소송 비용을 편취하러 이사로 소송 비용을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에 어디 돌았구나. 자, 그 다음에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오케이. 맞는 얘기야, 이거. 3번 맞게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깨끗하게 하고. 지금 소송비용을 편지, 소송비용을 갖다 뜯어내려 그래 그런데 그러면은 뭐 어떤 소를 제기해야 되냐면은 얘가 갑이라는 애가 소송비용 확정절차라는 절차를 통해야 돼 지금 얘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면 안된단 말이야 그럼 판사가 웃으면서 야 이거 손해배상청구 이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절차 통해 하고 바로 기각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뭐 판사가 당시에 뭐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갖고 뭐 저기 됐다 응? 뭐 뭐예요 뭐 응? 처리했다 이렇게 한것 같은데 어쨌든 그 원리는 그렇다는 거야 소송 비용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은 소송 비용 어 확정 절차를 통해야 되겠지 손해배상청구소 엉뚱한 소를 제기하고 잡빠졌네 그래서 죠그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야 어찌됐든 뭐 3번 맞게 네, 처리 자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향정신성 의약품의 메스 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어, 약품 배양 미숙으로 자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했어 그래갖고 결과 발생에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위험하지 뭐야 이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아니야 이런 거그지뭐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뭐 위험성이 있다고 봤겠죠 이런 거 이상한 히로뽕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나잖안 좋잖아 그지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갖고 어.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게 뭐냐면요. 그, 저기 뭐냐. 자의성에 따라서, 자의성에 따라서, 하나는 중지미수냐, 하나는 자의성이 있다면은 중지미수. 그리고 자의성이 없다면은 장애미수. 그죠? 중지미수, 장애미수 구분하는 기준, 바로 자의성에 따라서 구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위험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또 뭐다? 불능범이냐불능미수냐 불릉 요렇게 구분한다. 그 개념이 없이는 요 동네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할 때 뭐라 그러지? 큰 개념을 먼저 딱 잡고 세부적인 요런 세부사항을 판례를 공부하고 법조문을 공부하고 해야 된다고